세월의 문답강의 108강 세번째 시간입니다 죄의 경중 열번째 내용인데 네. 성경 본문은 예레미야 34장 네. 1절로 22절입니다 오늘은 이걸 다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웃음> 바벨론 왕느부갓네살과그 모든 군대와 그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서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나사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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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은 내 열조 선왕에게 분양하던 일례로 내게 분양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유다왕 시드기야에게 고하니라때 바벨론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에 남은 모든 성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업 중에 이것들만 남았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언약하고 자유를 선언한 후에 여호와께로도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웃음> 그 언약은 곧 사람으로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케 하고 그 동족 유다인으로 종을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언약에 참가한 방백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케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케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복종시켜 노비를 삼았더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예, 여호와 아, 깨로서 예레미야에게 이만이라 가라사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송조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세워 이르기를 너희 형제의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렸거든. 7년 만에 너희는 각기 놓으라. 그가 6년을 너를 섬겼은지 그를 놓아 자유케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가, 아니,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나를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목전에 정당히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언하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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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언한 것을 실행치 아니하였은 즉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선언하여 너희를 칼과, 기근, 기근, 칼과 연병과 기근에 붙이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열방 중에 흩어지게 할 것이며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두 사이로 지나서 내 앞에 언약을 세우고 그 말을 실행치 아니하여 내 언약을 범한 너희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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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시드기아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왕으로 세움을 받았는데, 이제 국제정세가 변하는 것에 따라서 이제 다시 애굽에 붙었다가 떨어졌다. 그런 행동을 계속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전해도 그 말에 창념하지 아니하고늘 수시로 이제 요동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웃음> 이게 본문의 사건이 있었을 때는, 이제 주전 588년 정도 됐을 때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바벨론이 이제 애굽에게 밀려가지고, 약간, 어 그, <웃음> 밀려났을 때, 이제 다시 또, <웃음> 애굽에 이게 붙어가지고 그 바벨론에 그 순복해야 될 그런 위치에서 벗어나고 말았죠. 그리고 이제 위협이 있을 때는 바벨론의 위협이 있을 때는 예레미야 선자의 말을 따라서 듣는 것 같이 하다가 또그 위협이 사라지고 애굽이 그 힘을 얻는 것 같으니까 또그 명을 어겨가지고 다시 에, 노비를 삼는 동족 히브리인들을 다시 노비로 삼는 그런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이제 다시 바벨론을 불러다가 신명기적인 그런 저주를 그 선언해서 이제 그것대로 바벨론 포로가 될 것을 아, 얘기했습니다. 그, 그 이제 이 내용이 오늘 공부할 내용 중에서 <웃음> 어, 다시 회개했다가 다시 회개했다가 다시 죄를 짓는 경우에 해당하는 본문이 됩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이제 고의적으로, 아, 의도적으로 주제넘게 무례하게, 오만하게, 악의적으로 자주 완고하게 그, <웃음> 그리고 음, 그 자주 완고하기까지 이제 사실은. 우리가 다 아, 지난 시간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음. 죄짓는 태도에 대한 이제 죄의 본성과 성격 중에서 죄짓는 태도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웃음> 지난 시간에 본 주로 본 내용은 이제 디오드레베하고 어, 가이오, 데메드리오 이두 둘을 비교해서 좀 얘기했고요. 디오드레베가 악의적으로 어 <웃음> 어, 자꾸 <웃음> 그 교회 안에서 그 으뜸 되려고 하니까 또 나그네들 순례 그 나, 나, 저 전도자들이 있어서 와서 이제 고할 때 저들 을 대접을 해야 되는데 못하게 하고 자, 자기가 안 하면 말지 다른 사람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주. 고약한, 악의적인 그런, 그런 모습이었죠. 이 교회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를, 예, 모른 거예요. <웃음> 하나님의 영광을, 어, 보고,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담, 담는 모습을 표현했어야 되는데, <웃음> 교회 사회를 만만하게 본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눈에 잘안 보이니까, 이제, 사람의 영광만 생각을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사람 사이에서 대접받고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인 것입니다. 이제 그런 죄들이 이제 아주 악의적인 죄가 되고 죄가 더 무거워지게 되는 거고 자주 어, 지는 죄의 경우는 이제 이스라엘이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에서 그, 그 말씀 받고 이제 형탐꾼의 그 <웃음> 저 가난 정탐도 하고 그랬을 때 주님이 그동안 열 번이나 참으시면서 이제 저들에게 살려줄 살려 계속 은혜를 베푸시고 어 심판하지 않으시고 계속 데리고 왔는데 계속 같은 죄를 자주 범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예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에 이스라엘의 그, 죄된 그런 현상들은, 아, 어, 우리와 그,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것들입니다. <웃음> 우리 안에도 사실, 그, 유대적인 죄, 유대인의 죄, 그러니까 헬라인의 죄, 이 양면이 다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저희 아까, 뭐, 기도할 때도 그 얘기를 했는데,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 양면이 있는 걸 알고 주의해야죠. 주의해서, 어, 그게 어떻게 보면, 그 병원균이라고 생각하면, 그, 그 다양한 병원균에 대해서 우리가 늘 주의해야지, 그 병에 안 걸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살피는 거죠. 그리고 병원균과 같은 그런 죄들에 대해서 <웃음> 그런 걸 방만하게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 어떻게 종교생활해서 기독교인으로 살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그게 이제 교만하고 오만방자한 것이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제 비교하고 그런, 그런 경우 그렇게 되면 참 아, 악의적으로 자주 범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계속 살려주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이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은 결코 개인이 혼자 할수 없습니다.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들, 한 성신 안에서 다양한 은사들을 다 받았는데, 다양한 은사를 가진 자들과 연대해가지고 연합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건데. 이 그거를 뭐 혼자 뭐 혼자 연구해가지고 뭐 혼자 힘을 내서 뭐할수 있는 것처럼 하면 그게 그게 벌써 그 그게 이제 자주 어 죄를 짓는 거하고 똑같은 그리고 이제 완고하게 죄를 짓는 경우를 봤어요. 그 스가랴서 칠 장의 말씀을 가지고 봤는데 <웃음> 분명하게 그 이제 그동안, 그 역사 가운데, 뭐, 예를 들면, 선지자도 그렇지만, 그 이전 선지자들도 다 얘기했지만, 그, 분명히, 그들이, 뭐 때문에 포로가 됐고, 어, 어떻게 해서 이제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게 됐는가, 그런 것들이 분명하게, 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제, 꼭, 규모거리처럼, 뭐, 장님처럼 그러, 그렇게 어, 지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또 악의적으로 완고하게 이제 죄를 짓는 경우와 같은 것입니다. 그럼 물론 그런 것들은 다음 세상에 대한 그런 그 세상을 지향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렇게 되면 부지불식간에 그 새가 그물에 걸리듯이 부지불식간에 갑니다. 이 이거는 겁주는 게 아니고,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완고하게, <웃음> 스스로 운명을 개척해서 자기, 이, 자기 행복과 장수를 그 스스로 취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우리는, 사실 병드나, 가난하나, 뭐, 뭐, 명예를 가지나, 아니면 건강하나, 뭐, 많은 것을 알고, 많은 부부를 축적하고 해도, 이제, 어느, 저 어느, 다, 어느 <웃음> 상황에서든지, 그,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능력을 받은 사람들인데, 빌립보서에 나와 있듯이, 그, <웃음> 뭐, 어떤, 주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어떤 상황에 주어져도 시험에, 그, 시험에 아주 들어서 이제 넘어지는 일이 없이 그렇게 가는데, 이제, 그런 거를 그 완고하게, 그 무슨 아주 그냥 철심장을 가진 것처럼 그렇게 이제 자기 방식대로, 듣기는 그렇게 듣지만,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면, 자기 탐욕대로 살아가면, 결국은 그렇게 부지불식간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웃음> 하나님이 그, 등을 돌리시면 끝, 끝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2, 3장에 보면 일곱 교회에 대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 일곱 교회에 대한 그 칭찬과 책망의 내용이 나오는데 어떤 교회, 썸머나 교회나 빌라 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받은 교회, <웃음> 책망만 받기도 하고 책망과 칭찬을 같이 받기도 하고 했는데 그것은 교회가 어떠해야 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기준이 있는 거예요. 이 정도 하면 된다 하는 게 아니고, 교회는 원래 어느 정도 돼야 된다. 근본적으로 빼먹을 것을 빼먹지 않하고 그, 갖추고 나가야 할 것들을 다그 일곱 교회의 경우를 들어서 알려준 거고요. 뭐, <웃음> 이세배를, 물리친다거나, 보강 저저 니골라당을 물리친다거나, 뭐 그런 일도 큰일 을한 거죠. 뭐, 뭐 그럴 땐 유대, 유대인의 회, 회를 물리친다거나, 큰일을 한 거죠. 그런데도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것들, 그런 것들을 빼먹으면 촛대가 옮겨지고 심판을 받는. 그러니까 늘 이제, 그, 주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은 그 완전을 지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정체되 있지 않고 늘 완전한 대로 나가는 거예요. 온전하고 완전한 대로, 충만한 대로, 어,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늘 그러니까 말씀과 성신 안에서 그 완전치 못한 부분들을 반성하고 회개하는 거잖아요. 그냥 맨날 후회만 하는 게 아니고, 진정한 회개를 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올라가려고 애를 쓰는 거죠. 이게 그렇지 않으면 이게 아주 완고한 거예요. 참 완고. 스스로 이제 하나님이 그 배려를 해줘서 지금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건강을 유지하고 부를 유지하고 지식을 갖고 있는데 스스로 그걸 지키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이게 뭐, 어떻게. 한 사람이 이렇게 역사 속에서 이렇게 평이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는 여러 조건이 다 맞아야 됩니다. 내 개인적인 조건도 맞아야 되고, 주변의 사회적인 조건도 맞아야 되고, 국제적인 조건도 맞아야 되고, 또 환경적인 조건도 맞아야 돼요. 그런 게 맞아야 한 사람이 이렇게 평이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게. 근데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으로서 다그 섭리하시는데, 그런 걸그 무시하고 말이지, 완고하게. 자기가 스스로 어떻게든지 끌어 모아가지고, 지식을 끌어 모으든지, 물질을 끌어 모으든지, 어떻게든지 방법을 다 써가지고, 그, 그, 걸로 어떻게든, 말씀은 그래도, 섬리는 그래도, 그래도 내가 눈에 보이는 건 내가, 이거 포기할 수 없어. 이걸로 내가 지탱, 지탱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게, 이게, 하나님이 말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멀쩡한 그, 느긋네살 왕 같은 존재도, 그 짐승같이 돌아다니는. 하나님이 그, 저기, 어, 배려해 주시니까, 그 여러 보왕 같은 악한 왕도 그냥 부여하게, 한시적으로라도 사는 거잖아요. 그런 걸 알아야지. 왜? 내가 어떻게 이 티끌도 안 되는 존재인데, 티끌도 안 되는 존재인데, 이게 늘 말씀드리지만, 이 우주라는 공간 속에서 지구는 티끌도 안 돼요. 우주라는 공간 속에. 점, 점도 안 된다니까요? 우주로, 밖, 밖으로, 밖으로 가서 돌아보면 지구도 점에 불과해. 근데, 저, 이 지구라는 속에 또, 또이 조그만 티끌인데, 아니, 원자, 그 큰, 뭐, 분자로 보면 원자도 안 되는 존재인데, 그런데 내가 여기서 뭘 해가지고 뭘 지키, 지탱하고 뭘 살아간다. 이게 얼마나 완고한 겁니까? 그건 하나님이 그, 그런 분이라는 게 명백하게 역사 속에서, 성경 속에서 알려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걸 마음에 철판 까고 귀에다 그냥 말도 붙이고 안 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완고한 거예요. 현실에서는 내가 뭐, 눈에 보이는 자주 말씀드렸는데 솔로몬 정도 돼, 돼야 뭐좀 가졌다고 할 만한데 솔로몬도 헛되고 헛되다 그랬어요 그러니 그그 그, 그 진짜 주님을 보게 되면 그런 태도가 나오는 거죠 반드시 그런 태도가 나와 그렇지 않으면 이제 이 자기, 자기, 이게, 이게 사실은 죄의 말씀 앞에서 그 사람의 속내가 낱낱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죄의 말씀은 진리니까. 우리는 불의하고, 불의한 게다 드러나죠. 그러면 그 말씀을 안 들을 경우는 그 말을 전한 사람을 미워한다. 예? 그거 지적한 사람을 꼭 미워하게 돼. 그러니까 그게 참, 완고한 죄가 참 무서운 거예요. 악의적으로. 자주 완고하게. 그럼, 그런 경우는 참 죄가 더해진다. <웃음> 남의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 얘기입니다, 우리.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시간까지는 여기까지 봤는데, 다 탐욕으로 인해서 그런 완고한 게 나오는데, 그 아무것도 아니면 손을 펴죠. 사람이 보통 일반적으로도 죽을 때 손을 피고 죽는데, 음. 나올 때는 뭘 쥐고 나오지만 아무것도 없는 걸 쥐고 나오지만 갈 때는 다 피고 죽는데 그것도 다 의미가 있는 주님이 사실은 이 천주의 주, 주제로서 이, 이 해성 하나 이 지금 행성 행성 하나 이거 위성 행성 이런 거 해성 이런 것들 하나 하나 다감사하아요 그걸 보고 우리를 깨우치시거든요. 이 그런 동방 박사들이 뭐 점성술을 해 가지고 여기 예수님을 찾아온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이 희미하게나마 계시를 통해서 메시아가 날 것을 그 유전으로든지 전승으로든지 알고 그걸 찾아서 어그 주님이 일반 계시 속에서도 그런 걸 보이시니까 그걸 찾아서 온 것이지 뭘 뭘, 뭐 점성술로 온게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는 안목이 바뀌어야 되나. 세상을 보는 안목. 우연히, 그냥 재수 없어서 뭐, 뭐가, 무슨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그런, 뭐, 때를 내가 잘못 만나서, 조상을 잘못 만나서 내가 이렇게 못 살고, 못 배우고, 아, 가난하게, 그뭐 유전적으로 뭐 내가 잘못 돼가지고, 이 형편없이 이렇게 몸도 부실하게 태어나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주님이 그 섭리자이시고, 인도자이신 걸 알면, 절대 그런 원망, 불평 할수 없습니다. 어떤 처지에서든지 주님의 빛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거죠. <웃음> 그 다음에 이제, 죄를 지으면서도 즐거워하는, 참 못된 건데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계속해서 죄를 짓는 경우 또 죄를 지었다 다시 회개했다가 다시 죄를 짓는 경우 그 나머지 세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죄를 지으면서 즐거워하는 태도 우리가 구체적인 예를 생각하지 않더라도 이런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참된 기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즐거이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거죠.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부패한 본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하고그 말씀을 순종하는 일을 무겁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우리 안에 있는 육신적인 태도는 비정상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 아까 뭐저 점심 교제할 때도 그런 얘기 잠깐 나눴는데 세상에 이 돌아가는 시스템이, 그, 우리는 정상인 줄 알고 가잖아요. 우리가 믿지 않을 때는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근데 그게 비정, 죄로 인해서 완전히 뒤틀려진 거잖아요. 뒤집어진 거죠. 이게 우리가 진리를 알면, 그, 그거를, 그게 잘못된 걸 알고, 정상한 걸 취해 가야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잘못된 것을 심각하게 인식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이 진리다 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 없으면 이게 이제 자꾸 기웃거리는 거예요. 자꾸 기웃거려요. 여러 사람이 또 쫓아가면 또 그래서 본을 보일만한 사람이 막 그렇게 가고 큰 교회가 막 그렇게 가고 큰 목사가 그렇게 가면 그냥 나라가 뭐 내가 뭐라고 뭐 별달리 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래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주님의 진리가 이제 생명의 양식이 아니라 이제 무거운 소화되지 않는 무슨 모처럼 뭐, 그 자리하는 거예요. 어그 어떻게 다 그렇게 살아 이렇게 이제 부담을 느끼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자기가 드러나고 주님의 진리가 확실히 드러날수록 점점 이제 소화가 안 되는 상황이 돼 대가는 괴롭고. 그만큼 우리 안에 있는 육신적인 태도는 비정상. 온 세상 사람이 이 육신을 쫓아 행하니까 마치 육신으로 행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이 육신의 태도는 비정상입니다. 뒤집어진 거예요. 비정상은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없어져야 하고, 부정되어야 하고, 거부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이게 완전히 없어지는 그 세계를 없는 세계를 그 시공간의 세계를 소마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에 절대 장애를 안 받는. 신자라도 늘그 스스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친화력이 없는데 그러나 이 사실을 당연하게 생각할 게 아닙니다. 신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는 이것은 실로 이상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신자인데 이 시, 시험에 들면요 이제 이제 주님의 말씀을 정리하는 것도 짜증 나고 예? 자꾸 이제 미뤄두 거. 앞서서 할 일을 자꾸 뒤로 미뤄 이 마지 못해 나중에 하는 거 아, 마지 마지 못해 마지 못해 하니까 얼마나 그 정상한 작품이 안 나오겠지 정상한 작품이 안 나와요. 음. 받지 못해 하면 <웃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싫어하는 것은 내 안에 거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것이 내 안에 거하는 죄라고 해서 그것이 내 책임이 아니라고 하는 뜻은 아니죠. 내 안에 거하는 죄라는 표현은 그것은 참된 내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인간이 참된 인간이라고 그러면 뭡니까? 예수님이 참된 인간인데, 참된 인간이 아닌 거는 다 죄된, 부정한 인간은, 정한 인간이 아니면 다 부정한 인간이지. 그러면, 그거 내, 내, 내 문제지요. 다른 사람한테 핑계 될 수가 없어요. 장차 그리스도와 같아질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 그리스도께서 내주하시는 내게 있어서는 안 되는 것, 그것은그 그 부정한 옛 사람, 그런 것들은 내 안에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완전히 없앨 수 없으니까, 그리스도께서 다 없애주시고 거기 참여한 걸로 인정해 주시는 거니까, 우리는 어쨌든지. 완전치 않아도 방향은 그쪽으로 넘어져도 그쪽으로 넘어지고, 그늘 네? 그쪽으로 일어나야 되고 그런 그런, 그런 거죠 이제 생명이 있는 사람이라면 참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사람이라면 그런 게 안에 있으면 안돼 그런 걸 방치하지 않는다 내 안에 말씀을 멀리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야 합니다. 그리고는 성신을 의지해서 육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우리 고백서는 잠언 2장에서 증거구절을 제시합니다. 잠언 응. 2장 10절로 14절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에 즐겁게 될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고 명,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폐업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폐역을 즐거워하나니, 이거이 그러니까 죄인들은 행악하기를 기뻐하고 악인의 폐역을 즐거워한다. 근데 주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은 이게 이제 싫은 거죠. 이게 문맥을, 이, 이 본문의 문맥을, 이, 이 자문의 이 창고 본문의 문맥을 살피려면 10절부터 봐야 되는데, 그래서 10절부터 읽은 거예요. 14절이 중, 중고 9절이지만, 지혜가 그 마음에 들어가고 지식이 그 영혼을 즐겁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행악하기를 기뻐하고, 악인의 폐역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배어 아제 행악한다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는데 행악한다는 게뭐그 <웃음> 모질고 그 나쁜 짓을 모질고 나쁜 짓을 행하는 게 행악하는 거. 그게 이제 상대적으로 그런 건데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자기 뜻대로 살려가는 그게 이제 모질다는 말이 그 굉장히 독하다는 말이에요. 저 사람 참 모질 모 모질다 그런 말참 독하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거죠. 그리고 얼마나 독한 거예요? 독기가 있다. 독기가 있는 걸 독하다고 해요 그래? 응. 행악을 즐거워하면 안되는거지 누가 그러면 참된 지혜를 얻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가 자 한번 2장 1절로 5절을 보면 내네 아들아 내가 만일 내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응.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와 호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굉장히 일반 일반 법적인 얘기를 해놓은 거잖아요. 일반 사람 공부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부를 해야죠. 돈을 모으려면 돈을 벌어야지. 그러니까 이제 지혜를 그렇게 찾아야 지혜를 지식을 찾아야 되고 지혜를 그렇게 돈을 구하는 것처럼 지혜를 구해야죠. 돈을 누가 준다고 러면 그냥 생각 안고 달려가잖아요. 누가 명예를 준다고 해도 그냥 생각 없이 달려가고 좋은 짝을 준다고 해도 뭐 다른 거다 제쳐놓고 갈 거예요 아마.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지혜를 사모해야지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운다. 아 주님이 믿음을 주셔야 내가 하지. 그래서 믿음은 이미 다 그리토 안에서 제시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역사적으로, 그, 뭐, 개시적으로, 역사적으로 다 제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지. 하나님이 다 해주셔야지. 뭐 내가 주권적으로 해주셔야지. 내가 할수 있는 게 뭐야. 그런데는 또 자기가 자기 부정을 해버리, 마땅히 해야 될 것에 대해서는 자기 부정을 해버리고, 진짜 자기 부정을 해야 될 것은 다 수용을 하고. 이게, 이게 이제 죄인의 특징, 특징이잖아요. 진짜 부지런해야 될 것은 게으르고, 진짜 게을러야 될 것은 진짜 부지런해. 에? 탐욕, 아주 좋은 거 먹고, 입고, 노는 데는 아주 부지런해. 음. 이제 하나님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선행을 베푸는 데는 굉장히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것 다른 사람한테 밀어버리고, 이제 게이 그 행악하는 자들이 그, 그, 그런 그 거예요. 행악하는 자하고 진짜 지혜를 구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차이는 그거죠. 진짜 부지런할 때 부지런하고, 진짜 게으르려 야할때 게으른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겸손히 받는 사람. 지혜의 귀를 기울이고 명철의 마음을 기울이는 사람입니다 그냥 부모는 살짝 얘기하는데 자식은 그걸 크게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고 그러면 얼마나 그게 귀합니까? 그 사람은 여우와 경외하는 법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구하는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그 길을 지키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 참된 지혜를 얻고, 그 지식으로, 그런 사람이 이제 참된 지혜를 얻고, 그 지식으로 마음에, 예, 마음이 즐거워, 어, 마음이 즐겁게 됩니다. 이 사람과 대조되는 사람이 이제 행악하기를 기뻐 모질게 나쁜 짓을 행하는 거예요. 모질게. 도끼가. 뭐 어떻게든지 내가 돈을 좀 벌어야 돼. 이거 아니면 내가, 내가 내건 절대 포기하지 못한다. 서, 사람이 선을 행하기를 기뻐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행하기를 즐거워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그 법을 정공보다더 사모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악행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른 질서를 뒤집기를 즐거워한다면, 그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악한 것입니까? 그냥 괜히 이 사람 저 사람 비방하고, 폄론하고 표마하고, 그럼 그럼 안. 이게 진짜 그런 게 하나님 앞에서 악한 거지. 바울 사도가 로마서 1장 끝에 책망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로마서 1장 32절 저,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을 옳다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그냥 두시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들의 왜곡된 쾌락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죄짓기를 계속하는 것. 죄짓기를 즐거워하는 것에서 이제 그, 그런 걸또 계속하는 것. 10편 57편 17절입니다. 그 탐심의 죄악을 인하여 내가 놓아여 그를 쳤으며 또내 얼굴을 가리고 노려, 놓아였으나 그가 오히려 폐역하고 자기 마음의 길로 행하도다. 평소에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음. 하나님 뜻을, 그, 알지만 평소에는 그 절대 그 하나님 뜻을 순종하는 일을 애쓰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요. 이사야 선자는 56장에서 사락한 지도자들을 책망하고 57장에 와서 백성의 신실치 못함을 책망합니다. 이 말씀에서 이사야 선자는 백성의 탐심을 지적합니다. 콜로스 3장 5절에 보면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했잖아요. 땅의 지체. 땅의 지체라고 그러고 뭐 우상숭배라고 해요. 이 탐심에서 온갖 악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의 탐심을 인하여 진노하시고 그들을 치셨습니다. 지혜로우신 그 얼굴을 가리시고 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자하신 얼굴을 가리시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처럼 되지 않습니까? 그 인자하신 얼굴이 진노하는 모습으로 변하여 죄인을 징벌하듯 자기 백성을 치실 것입니다. 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맞는 것도 두렵습니다만, 그 얼굴을 가리우시는 것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진짜 그 의지해야 할 분이 외면을 해보세요. 그것처럼 두려운 일이 없죠. 사방은 그냥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험악한, 열악한 환경인데, 진짜 의지해야 될 분이 돌아서 버리면, 그 그냥, 그냥 미쳐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두려운 마음을 품고 겸비해서 돌이킨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마음의 길로 고집했습니다. 그 마음의 길은 탐심의 길입니다. 탐심의 우상 송별라 했는데 그 마음의 길을 고집한다는 것은 여호와 대신 우상을 계속 송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내 배가 배가 최고지, 내 행복, 내 영광, 내부 <웃음> 절대 자기 이제 길로에서 돌이키지 않.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그 길을 고집스럽게 걸어가는 거지. 이런 것이 패역입니다. 패역이라는 말도 우리가 자주 쓰는데 잘. 모르는 말이에요 사실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에 어긋나고 순리를 거스르는 게 폐역입니다 그런데 사람으로서의 마땅한 도리는 하나님 앞에서나 알수 있는 거죠 이 상대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이 상대적인 얘기도 사람으로서 마땅한 도리를 행해야 된다고 하는데 일반적인 사랑을 가지고 사람 사랑하는 걸 상대적인 사랑으로라도 하고, 이 사회를 영위해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 세상, 일반은 총 가운데 사회가 유지돼서 살아가는 거는. 근데 그런 것도 하나도 없으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게 여기 붙이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부정한 겁니까, 이게? 더, 더 괘씸한 거죠? 사실은. 이게 폐역이고 완고입니다.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은 배역의 죄를 줬다고 랬래요 배역은 등을 돌리는 거잖아요. 유다는 자기네들 상대적으로 니네들보다 낫다 했는데 폐역한 죄를 줬어요. 남쪽 유다는. 더, 더, 더 가는 을 하고, 더 아주, 에스겔스 16장에 그게 자세히 나오죠. 더 큰, 큰 거를 찾는 거죠. 자기가 보기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회개한 후에 다시 죄를 짓는 경우. 이제 우리는 다섯 번째 부류에 속한 마지막 사례를 보겠습니다. 그것은 회개한 후에 다시 짓는 겁니다. 아까 봤던 본문, 34장 8절로 11절의 내용인데요 8절로 11절을 그냥 안 읽겠습니다 그이 사건은 예루살렘이 멸망되기 2년 전 주전 588년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이 성에 다시 오게 하겠다 하셨는데 그렇다면 주전 589년에 예루살렘을 침공했던 바벨론이 예루살렘과 라기스와 아세가를 제외한 성읍을 모두 친 다음에 애국군대가 올라온다는 소식에 잠시 철수한 때가 됩니다. 애국군대가 올라온다는 소식이 주전 588년 늦은 봄이나 이른 여름지음으로 추정되는데 예레미야 34장 8절로 22절의 내용은 이런 역사적인 정황에 대한 설명이 되는군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의 왕국이잖아요. 유다 나라가. 근데 세상 국제 정세에 따라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은혜의 왕국의 왕은 주님이시잖아요. 근데 세상 왕을 따라서 왔다리 갔다리. 그러면 지금 은혜의 왕국의 왕이 주님인데 그 왕을, 호수합이 왕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진짜 왕은 눈에 보이는 왕을 왕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참 패역한 죄입니까? <웃음> 그 여기 나오는 그 라기스라고 하는 성읍은 그 예루살렘 남서쪽 37km 정도 떨어져 있고 그 아세가는 북쪽으로 약 18km 떨어져 있는 성읍이에요. 이두 성이, 성이 무너지면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예루살렘은 불바다가 되고 맙니다. 말 그대로 시드기야와 유다 나라는 아주 초토화되고 마는 거죠. 그때 왕이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언약을 맺는데 내용은 히브리 종을 풀어주어 자유롭게 하자는 것입니다. 아마 이 결정은 두 가지 요인이 자, 작용했을 듯합니다. 현실적으로는 종들을 자유롭게 해서 예루살렘 성방어에 참여시키려 하고 다른 하나는 풍전등화의 형편에서 자기네가 동족을 종으로 삼았을 때 7년이면 종살리에서 풀어주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사실을 깨닫고 그 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하는. 이게 말씀을 숭정하는 것도 현실적인 타겟책으로 한 거예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한게 레위기 26장을 보면, 희년제도를 지키지 않아서 그 땅이 황무하게 되리라는 예언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배운 대로 희년제도는 제사제도와 더불어서 이스라엘의 삶의 토대를 이루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안식년이 일곱 번 돌아서 다시 돌아오는 해, 그게 이제 희년인데, 그 다, 모두 다 원, 원상태로 돌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런, 그런 세계를 꿈꾸며 살아가는,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런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제, 현실적으로, 그렇게 내가 쥐고 있는 걸못 놓고, 그 희년에, 안식년에 해야 할일안 하고, 희년에 해야 할일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회가 참, 이게 회복된 영광의 사회가 아니에요. 아주 불이하고 악한, 어두운, 아주 깜깜한 사회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형식상 회개를 했다가 또 다시 상황이 뭐좀 괜찮아 보이는 것 같으니까. 이게 그러니까 항상 그이 불신자들은, 불신자들은 세상을 바라볼 때, 그냥 세상이 돌아가는 법칙으로만 바라봐요. 어, 어떤 원인이 있어서 전쟁이 났다. 어떤 원인이 있어서 질병이 왔다. 그거 이상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질, 전쟁을 통해서 이 질병을 통해서 뭘 원하시는가. 근본적으로 뭘 원하시는가. 뭘 돌이키기를 원하시는가. 이런 생각을 안하고 그러면 아 요런, 이런 상황이니까 이제 점점 나아지다가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낙천적으로. 일반의 세상의 법칙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뭐, 질병의 문제도, 전염병의 문제도 그렇고, 제, 저기, 전쟁의 문제도 그래요. 물론, 뭐 기, 나중에 이제 기근의 문제도 그러겠죠.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아요. 그러면 다 모양만 갖추게 되는 거예요. 노비를 풀어줬다가 다시, 이제 다시, 자기네들 현실적으로 피, 필요하니까, 이제 됐다 하고, 다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또 짓밟아버리는. 하나님께서 감찰하시는 사람의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는 분이신데, 다 아시는 거죠. 내 마음을 나밖에 모르는, 내 마음을 나도 모르는데, 이 죄인들은. 나밖에 모르는 것처럼 착각해가지고, 그 죄짓기를 그냥 완고하게 자주 뭐 즐겨서 뭐 계속해서, 예? 했다가 또, 회개했다가 또, 또 와. 이렇게 되면, 신명기적인 저주를 피할 수 없어요. 신명기적인 저주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칼과 기운과, 그, 전염, 역병, 역병. 이세 가지는 이 전형적인 신명기적인 저주거든요. 하나님의 율법에 따르지 않을. 하나님, 그건 하나님의 백성들의 책임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때문에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징계를 진짜 제대로 받으려면 내가, 그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할 일을 하지 않아서 일이 있다는 걸 알고 입을 차라리 닫아버려야지. 하나님 앞에 탄식을 하고. 진짜 제가 할 일을 하지 않고 있네요. 하고 탄식을 해. 뭐, 이제, 상황은 그렇고, 좋아질 거다, 이렇게, 낙천적으로 생각하는, 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무튼, 그, 렇게 그, 다시 죄를 짓는 것 때문에, 586년 예루살렘이, 이제, 어디로 쫓겨갔다고 해도, 아무리 약해졌다고 해도, 다시 강하게 해서 끌고 와서, 저기, 심판하신다고 한 거잖아요. 그대로 된 거죠. 똑같은, 그래, 짓도 이제, 다시 회개했다 다시 죄를 짓니까 참된 회개는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겁니다. 이 전혀 그러니까 이게 세상하고는 반대 법칙 가운데로 나가는 거예요. 나의 죄은 주님이시다. 나는 오직 주님의 음성만 듣겠다.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을 닮은 일에만. 힘쓰겠다. 회복된 사회상을 어떻게든지 내가 살아있는 날 동안 이걸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부터 누리겠다. 주님의 증거의 그 증인으로서, 그 생, 주님의 그 복음의 증인으로서 그 일을 어떻게든지 해야 되겠다. 오늘 하루라도, 한 시간이라도 주어지는 시간 속에서 그걸 해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해야 되는 거 다짐을 해야 지 맨날 후회만 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는 길이 잠시 주춤하기도 하고 잠시 주저앉는 경우도 있지만 참된 회개는 세상을 향하던 길을 단연코 버리고 하나님을 향해 걷는 것입니다. 공부를 해도 돈을 벌어도 명예를 쌓아도 다 자유가 있어요. 이 사람은 매이는 삶을 안 살고 총직기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유롭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재물도 쓰고 물질도 쓰고 저저 명예도 쓰고 다 쓰는 거죠. 건강도 쓰고 지식도 쓰는 거죠. 시드기하나 당시 이스라엘 백성처럼 잠시 회개하는 듯하다가 다시 죄를 범하는 것은 하나님, 하나님을 진짜 만월이여. 만월. 그러면 죄가 더 무거워진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시간.